물에 대해 가지고 물 분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H2O, H2O, 자, 물 분자가 산소와 이 수소, 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면 결합 각도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04.5도 정도입니다. 결합 각도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각도도 이렇게 꼼짝꼼, 꼼짝꼼짝 움직입니다. 결합 길이도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어들다. 그 다음에 이게 비틀리기도 하고요. 뭐, 심지어 로테이션 회전도 되고. 자, 물 분자 구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물이 이온화된다, 이온화된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된다. 그, 그 결과 pH라는 값이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pH 값에 따라서 산염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완충용액까지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 자, 물이 어디에 들어 많이 분포하고 있느냐. 자, 분포 세포 속에 약75 70에서 85%가 물이다. 보시다시피 물이 이렇게 많이 기관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방금 우리가 보셨는 뭐였습니까? 지방조직에 지방조직에서도 약 20% 가까이가 지방조직에서도 약 20% 20에서 한 25% 정도 물이 존재한다고 그러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 물이 분포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물 분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산소 원자와 공유 결합으로 수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이루고 각도를 띠고 있습니다. 길이도 있습니다. 자, 이 길이가 약 얼마정도 이이 길이 어느정도 될까 길이가 물분자 산소 원자 크기 수소 원자 크기 수소 원자보다는 산소 원자가 조금 더 큽니다. 그렇지만 은이 결합 길이는 실제로 수소 원자의 이 이 지름, 지름이 지름 그래봤대짝 수소 원자 두개가 결합한 수소 분자의 경우가, 자, 여기 핵에서 핵 사이 이 거리가 1 10, 1옹 10, 롱 이라고 일반적으로 길이가 알려져 있어요 1옹 10, 롱은 0.1나노메타입니다 0.1나노메타 1나노메타의 .1nm.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길어도 0.2 0.3 나노메타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물이 극성을 띠고 있는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 이산화탄소 같으면은 비극성입니다. 자, 물은 극성을 띠고 있지만 이산화탄소는 이와 같이 탄소와 산소 사이에 자, 이 공유 결합이 있는데 이 각도가 말이에요. 180도 각도로 양쪽에 이렇게 당겨버리기 때문에 탄소보다는 산소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요. 그래서 여기에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게 각도가 180도 각도이기 때문에 서로 상세되어가지고 이산화탄소는요. 극성이 아니고 비극성 비극성 상극자 모멘트가 없는 물과는 달리 이산화탄소는 직선상으로 배치되어 있어 극성 결합이 아닌 서로 상쇄되어 버렸기 때문에 비극성 화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자 극성 물은 극성을 띠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극성 아닌 비극성이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 은 쉽게 나와요. 뭐냐 하면 라이크 like 디솔브스 라이크입니다. 물질에서 요 극성물질은 극성과 잘 좋아한다, 섞인다, 혼합이 쉽다 이 얘기입니다. 비극성은 비극성과 잘 혼합이 돼 섞입니다.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습니다. 물 따로 기름 따로입니다. 왜? 물은 극성 물질이지만 기름은 비극성 물질이라서 서로 섞이지 않아요. 그럼 그걸 섞, 섞, 잘 혼합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과 물 양쪽에 다이 아, 친화력이 있는 어떤 물질을 안에 집어 넣으면 되잖아. 그게 개면 활성제고 비누입니다. 비누. 우리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실 때, 우리 기름과 이산화탄소가 친화력이 더 있을까? 기름과 물이 더 친화력이 있을까? 기름과 이산화탄소? 훨씬? 성질이 비슷해요. 비극성입니다. 비극성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 물에서 수소결합이 존재한다. 이건 누운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자, 한 분자, 물한 분자 안에, 음전화를 띠는 산소와 인접한 다른 물분자의 양전화를 띠는 수소 사이에 이와 같이 물분자가 하나 둘 있을 때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이와 같은 수소와 전기 음성도가 센플로르나 산소나 질소 그러니까 수소 한 분자의 수소와 이엿 인근한 분자의 전기 음성도가 센 플로르나 F, O, 산소, N, 질소. 자, 이 사이에 수소결합이 존재한다. 수소결합이 존재한다. 수소결합이 존재하는 물질들 우리가 익히 지난 학기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수소결합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자 물이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 분자량이 물과 비슷한 물 분자량이 h 2 o 1 0 8입니다. 자, 18이 물 분자가 18인데 CH4 메탄이 분자량 16.04, NH3 암모니아가 17.03. 그다음 물이 18.02이고 H2S 황화수소가 34.08입니다. 자, 보면은 분자량이 비슷한 메탄하고 암모니아 자 이걸 봤을 때 분자량이 비슷한데 이와 같이 녹는 점은 0도고 메탄은 영하 182도 끓는 점은 물은 100도씨인데 메탄은 영하 1 6 2도야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렇죠? 정말 열에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원인이 뭐냐? 바로 수소결합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수소결합 그래서 물이 용매로 작용을 하려 그러면 은 용매라고 하는 건은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용질은 우리가 녹아드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용매는 그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다 쉽게 얘기하면 설탕이 물속에 녹아진다 이러면 은 설탕을 용질이라고 부르고 물을 용매라고 부르자 그런데 실제로는 설탕이 물에 녹는지 물이 설탕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은 우리가 약속을 만약에 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양이 많은 걸 용매로 정하자. 이렇게 룰을 일반적으로 정합니다. 물이 들어가 있다면 물은 무조건 용매다. 그래서 물 속에 용질이 녹아 있다. 그걸 용액이라고 해요. 용액. 그런데 용액에 앞에 물 숫자를 붙어서 수용액 그러는 용 용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수용액, 그럼 이거는 어떤 용질이 물에 녹아져 있다. 물에 녹아 있다. 물숫자입니다. 물숫자, 수용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럼 물에 녹아야만 수용액이 되잖아. 그렇죠?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은 잘 녹는 물질은 친수성 물질이라야 됩니다. 그래야 녹지. 그러면 물에 물과 잘 물에 잘 녹는 물질이 있겠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친수성 물질은 물에 잘 녹는 물질은 주로 이온 화합물이거나 혹은 극성 화합물이 물에 잘 녹습니다. 이온화합물이라는 게 뭐냐 대표적인 예로 소금같이 소듐크로라이드 물에 넣으면은 소듐 양이온과 크로라이드 음이온으로 이렇게 이온 이온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온화가 됩니다 자 이런 물질들은 물에 잘 녹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극성 물질은 또 물에 잘 녹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친수성이 아닌 것들은 친유성이라고 기름에 잘 녹을 수 있다. 뭐 친수성 반대를 소수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친유성이라고 기름유자에서 친유성이라는 용어로도 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예로서 소금이 녹았습니다. 녹아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이겁니다. 소디움 양이온과 크라이드 음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돼가지고 소디움 양이온 주변에 물 분자가 이렇게 감싸고 있을, 있어요. 음이온에도 마찬가지 감싸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는데 이 방향이 다르죠. 보시면은 자, 소디움 양이온 쪽으로는 산소가 이렇게 가까이 보이고 있는데 크라이드 쪽에는 이 수소가 이쪽에 가 있어요 왜 이럴까? 이걸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이해가 됐으면 이건 쉽게 이해될 겁니다 자, 친수성의 반대 소수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수성 자, 물에 녹지 않는 비극성 물질들을 우리가 소수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수성. 만약에 소수성 물질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물과 녹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뭐 탄화수소와 물 사이에 뭐 클레스트레이트 구조다. 뭐그 이름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잘 이렇게 소수성 물질은 물과 친화력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얘기하는 양쪽성 용질이다 양쪽성 이거는 극성 그룹과 비극성 그룹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두개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이 만약에 양쪽성 물질과 혼합되면 완전한 수용액을 만들기가 불가하고 뭐냐 하면은 미셀 혹은 마이셀이라는 구조를 형성한다. 자, 이 그림이 스테아르산 나트륨의 미셀 구조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하나하나 보이는 것이 요 스테아르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쉽게 그러면은 비누입니다. 비누의 비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면은, 자, 여기에 소수성 비극성 꼬리가 스테아르 산이 쭉 이렇게 CH3, CH2, CH2 탄소수소로 되어 있는 자, 이 부분이 있고 끝쪽에 지방산이기 때문에 COOH, 카복실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카복실산에 거기에 소디움 수소이온을, 수소 자리에, 수소이온 자리에 소디움을 치환을 해가지고 만들어졌는 비누입니다, 이게. 자, 비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이, 친수성 머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소수성 꼬리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이 얘기는, 이제 만약에 자, 이 비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일 안쪽에 여기에 만약에 어떤 어, 어떤 때가 들어있다. 뭐 기름 때든지, 자 때, 때, 때가 안에 있는데, 이걸 비누가 비누가 이때를 이제 세, 세척을 해내기 위해서 비누가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떼 쪽에 친화력이 있는 이 소수성 꼬리가 때하고 결합을 하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친수성 머리가 있는 이 친수성 이 머리 부분은 물과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성이에요. 비누가 바로 양쪽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이 때를 이제 녹여 가지고 물 속으로 가지고 나오는 뽑아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척이 되잖아. 세척이. 자 때를 때를 녹여 가지고 이와 같이 물 속에 만약에 비누 분자가 이렇게 지금 하나 하나 이렇게 뭐 어떤 방울 같이 자 때를 녹여가지고 물속으로 가지고 나올 때이 형태가 지금 미셀이라고 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비누로 우리가 손을 씻고 세탁을 하면 은 바로 이런 미셀 구조로 때를 뽑아 냅니다 그러니까 미셀 구조가 왜이 미셀 구조 양쪽성 양쪽성 친수성과 소수성 두개 성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쪽성 물질이고, 거기에 이제 때를 뽑아낼 때, 이와 같이 조그만한 밑에 아주 작은 뭐 어떤 때 방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뽑아 나올 수 있다. 자, 이걸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 물 성질을, 자, 친수성, 소수성, 물은 친수성 물질이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비누는 어떻게 생겼냐? 양쪽성 물질이다. 비누는. 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받고 이제 물이온화는 잠시 쉬었다가 물이온화 설명을 할게요.